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둠에 가두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곧그 사탄을 가두신 것을 우리말로는 음부, 히브리어로는 쉐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번제단입니다. 성막은 피조계의 모형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 피조기를 쉽게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보좌가 있는 것처럼 천사하늘에도 실제 보좌가 있습니다. 성막이 그룹들로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천사하늘에도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사탄을 가두신 하데스를 상징하며 물두멍, 꽃노 바다는 궁창위의 인물인 유리바다를 상징합니다. 성소는 천사하늘을 상징하며 시성소는 천사하늘에 두신 보좌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보좌 앞에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실제 지성소는 하나님의 묻별 위에 북극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의 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도다. 공의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웃 피조물들을 짓밟고 다니는 범죄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웃 피조물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죄자를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선량한 피조물에 대한 폭력일 뿐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는 사랑을 완성하고 공의가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랑은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공의로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범죄한 피조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짓밟고 죽인 범죄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땅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반드시 불못에 타 죽음으로써 피조기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불못에 태우시는 심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반드시 죽이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피조물들을 죽이시기 전에 범죄자들을 먼저 하데스에 가두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불을 지피시지 않으십니다. 불에 타는 번제단은 불못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범죄한 피조물들을 불못에 던지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증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오해하는 상태에서는 피조물은 언제라도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못에 태우신다 해도 아직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서 제2, 제3의 사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아남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피조물들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십니다. 피조물들을 완성하신 후에야 범죄자들을 불못에 던지시기 때문에 심판이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일컫고 하나님이 계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완성하시기 위해선 사탄이 뿌린 그 의구심을 완전히 씻어내셔야만 하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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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가능성과 범죄자와 범죄의 대가와 범죄자를 가두신 하데스까지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불모에 던지시면 비로소 창조는 완성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